연천에서 분양하는 제일 풍경채 이모델우스 투어를 인터넷 전문가 뉴빌팀 남계열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뉴빌 남계열 대표다 텐션 좀 높게 네, 하이 도, 텐션으로 좀더 이상 어떻게 해 <웃음> 높게 해. <웃음>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A 타입이 지금 이 모델하고서 교환되어 있어서 네, 평면도도 84A 네, 타입. 보시는 자, 네. 옵션 편이 있어요. 어, 옵션 이번에좀 간단하게 했어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어, 네. 간단하게 네. 해서 정리 를좀 해놨고. 한 1분이면 보실 것 같아요? 1분 넘잖아요. 아, 2분. <웃음> 2분 정도? 어, 네, 오케이. 어땠어요? 자, 평면. 84A 타입. 어, 우리가 근데 이제까지 항상 평면 구성 이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면서 하는 건 좋을 것 같아. 많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생각도 아, 할 수가 있어요. 그렇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자, 이제 기본적인 거 살펴보시죠. 네, 네. 우리가 지금 포베이 보면 네. 포베이 포메이. 뭐또 항상 이야기지만 하 제일 풍경제 담당자분들 치수를 제공를 제공해, <웃음> 좀 <웃음> 제발 좀 제공해 주세요. 제발, 제공, 제발, 네, 제발, 제발, 제발, 제공해 줘. <웃음> 오늘 보니까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어, 잘 찾아보면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 아, 치수 있는 곳이 또있대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평면도에. 뭐, 평면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음. 저 말고 꼭 찾아보지 않아도 알수 있게 좋은 거죠. 어쨌든 그런 네. 거는 지금 네. 없는 상태예요. 네, 없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 현관에서 팬트리 이거 좋다. 좋다. 아, 네. 자, 그리고 포베이에서 주방이 넓게 나오는 구조 너무 좋구나 결국 얘는 뭐다? 알파룸이 없다. 그러니까 알파룸하고 얘하고 이제 등가교환을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룸은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왜 포부에 대한 우리가 평면을 보면 항상 알파라는 것을 포함해서 침실이 4개라고 생각하시는 게 음. 많거든요 그걸 장점으로 해서 또핵심 아, 평면이나 한기도하고요 네. 그런 거고 나머지는 또 일반적인 건데 안방 발코니 안방 발코니 그러니까 음. 이게 하, 요새 뭐특다 대림 따라야 하나? 글쎄요 뭐 누가 선호인지는 모르지만 음.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없어요 대림이 제일 따라야 하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 어떻게 알아 <웃음> 어, 모르겠어요 왜 <웃음> 자꾸 곤란한 걸 물어보세요 물어봤어요 <웃음> 기본적으로 모든 발코니가 확장되더라도 침실 중에 한 군데 정도는 비확장하는 을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거기 뭐 우리 이불 빨라 같은 거 말리고 해, 해, 해야 되는데 자막 하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웃음>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래요? 뭐라고? <웃음> <웃음> 아무튼 팽면 요 정도만 보시요요 정도 보고 어, 가고 어, 네, 네, 네. 하여튼 뭐뭐 뭐 무난한 편변이다 네, 드레스룸도 있고 아. 주방과 거실 공용과에 크다 맞지니다 네. 다만 다만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알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야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에서 요거 알파룸 아니야. 에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야기한 알파룸은 침실 정도로 쓸수 있는 개념으로 네. 아, 그 고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감마룸 정도 되겠네요. 뭐라고요? 어? <웃음> 뭐라? 감마룸? 감마룸. 감마룸? 알파 벳타마아 알파 벳타 감마. 감마니 아, 감마. <웃음> <웃음> <감만에> 감마. <웃음> 그럼 우리 현관부터 보죠. 현관부터. 한 네, 바퀴 네. 쭉 둘러보시고요. 포베이니까 어, 네, 네, 네, 욕실하고 침실이 현관에다 바로 보이는 형태인 거죠. 네네네. 자, 어. 현관은 일반적인 것 같은데, 대표님, 뭐, 어. 얘기하실 만한 거 있어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우리 하죠. 뭐, 이러지 같은데. 어, 아니에요, 뭐라는 거. <웃음> 일단, 뭐,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마감재와 네. 여기 들어가는, 여기 지금 약간 흑경 들어간 것 같아, 흑경. 예, 네, 검은색 네, 거울이. 30평 때의 현관에서 약간 좀 색이 무겁지 않나? 뭐, 그러네. 어, 그리고 바닥은 포셀린 타일로 들어가 있다. 음.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이디딤석은 다른 색깔로 들어가 있다. 폴리싱 아니에요? 어. 어 죄송합니다 폴리싱 <웃음> 머리는 폴리싱인데 입이 포세린이 <웃음> 나왔어 이거 반짝반짝거리는데 아, 폴리스라고요. 아, 아, 잘못 나왔다고 잘못 나왔다고 폴리싱폴리되는데 폴리식. 네. 사실 뭐 그런거 다 떠나가지고 간접 제가 사실 저번에요 우리 알쓰린잡에서 호텔처럼 만드는 음, 두 명이 네.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저, 저 그때 그 현관 신발장 부분 당일 들어가는 거다 당일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뺐었는데 아. 현관 신발장에 네. 간접이 네. 예쁘죠 예쁘죠. 예쁘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평가 장구한 번만 들어가보죠 아, 어떻게 들어가보야?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네.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웃음> 네. <웃음> 들어가면 가보죠 아, 네. 들어가만. 네. 이게, 이게 사이즈가 좀 작다 그죠? 작다 보니까 평면으로 봤을 땐 몰랐는데 어. 실제로 보니까 살짝 아쉬운.. 그 그렇죠, 약간 이렇게 보면 디귿 형태가 아니라 그러네요 기역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음... 형태네요 거실 봐시죠 네. 침실은 침실 안 봐요? 거실 갔다가 침실 갈 거예요 아. <웃음> 아, 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거실을 언제 보고. 우리 Whoa. 이제까지 맨날 거실이 아, 아,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예, 거실 있잖아 <웃음> 네, 거실. 거실. 거실 한 네, 네. 바퀴 쭉 둘러보세요. 돌릴까요? 아, 돌려주세요. 네. 그거라도 한 단어. 아, 자, 거실. 네. 아, 아, 개발이야, 난간, 감옥 난갈대야 아, 한번 아, 돌려주고. 아, 감옥 난갈때 아, <웃음> 아. 미리 약이야 돼. <웃음> 돌려주고 돌려주면 무슨 뭐야? 난간 아니 고소당하 아니야? 감옥이나나면 뺄까요? 아니요 해야 돼요. 프리즈인로 오. 서 오! 오. 왜 오예요? 그냥 해봤어요. <웃음> <웃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것만 얘기다 일단 해봅시다. 일단은 일단 간접 뒤이 없어요. 여기 이제 벽 타일인데 6 0 0에 1200짜리 타일 쓴것 같아요, 그죠? 두 장짜리 두 장짜리 로가니까 네. 전반적으로 화이트하게 블링블링 하 했네, 했네요. 타일이 그러면... 이렇게 다 일관성 있으니까 예쁘긴 어. 하네요. 이 약간 타일이 보면 이런 네. 타일을 뭐란 줄 아세요? 우리가 석재 보면 삐앙코. 아, 삐양고 깔아라. 어, 아. 뭐 이런 어떤 약간 석종에서 네. 약간 음, 나오는 그런 무늬들, 어, 무늬들로 어, 네. 들어간 거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거네요, 그죠? 난간대나 음, 뭐 이런 것들 특별하게 할게요 어, 어, 난간대는 그냥 감옥 난간대. 네. <웃음> <웃음> 난간 우리 또, 또, 또 감옥 난간 당 항상 또 이게 또 얘기해. 감옥 난간대, 눈에 거슬리는 난간대, 유리 난간대. 난간 난간 난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유리 난간. 유리 네. 난간대. 네. 근데 여기는 감옥 난간. <웃음> <웃음> 나만 얘기한 거 아니다. 아. 오케이 자 그리고 아, 예. 요런건 있잖아요 요런거 봤을때 사실 이게 평면사 어쩔 수 없다 포비 기준에서 보면 얘가 짧은데 아... 도화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엄청 짧아 보인다 그래서 같은 30평이라도 요 아트월에 대한 여기가 사이즈가 좁으면 너무 공간이 좁아 보여요 그럼 문을 어디다말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다고 구조상 어쩔, 구조상 어쩔 수 없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좁아 보이면 우리가 3 0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의 아트월은 그렇좀 아, 넓잖아요 그쵸, 그쵸, 어,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문도 음, 이런 음.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좁아 보인다 주방은... 오, 주방 되게 괜찮은데요? 뭐라고요? 아, <웃음> 일단 저는 주방을 다 보면서 느낀 게 네. 우와! 블루? 어아 여기 색깔이... 블루 블루 아. 블루 블루 블루, 블루. <웃음> 일단은 주방을 볼 때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어차피 시원하잖아요 그죠? 넓까? 알파룸 자체가 이제 널, 없으니까. 알쪽으로, 어, 그래서 시원하게 들,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고, 디자인적인 부분에 봤을 때 다른 거다 떠나서 안 맞다. 아, 이것 이상 없습니다. 거슬린다, 그냥. 뭐, 어.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나머지는 일단 여기 어차피 여기 6인용으로. 식탁으로 넓게 했는데. 뜨고. 네. 야, 잠깐, 잠깐. 음.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깊인가? 이게 뭐라고 적혀있는데, POP가 안 보이네요. 아, 안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연출용일 수도 있어요. 어. 어. 아 예뻐가지고, 여쭤봤어요. 이게요? <웃음> 나는 무대 장치적인 아알았어요아니 무대 무대 장치적인 있어. 아니 개인적인 취향을 왜 그렇게? 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에아 그렇다고요. 아, 아 왜, 그렇다 뭐, 아유, 알았어요. 아유, 예쁘다 화도있지 예쁘네요. <웃음> 예쁘네 예쁘네 야, 넘어, 예쁘다, 야, 넘어,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일단, 이거는 뭐, 이거는 제일 풍경체에서 실수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거다 떠나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는 제품이 디스플레이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여기를 그냥 삼등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뭐냐면 음. 여기 에 들어가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의 사이즈가, 균일하게 나뉘지 않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밖에 할수 없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제품 자체가 사이즈가 제품 자체가 바뀌게 되면 어차피 이게안 맞거든요 아...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이렇게 균일하게 일괄로 할 수밖에 없구나 균일하게 아, 네, 네, 네. 아... 근데 약간 이런 부분좀 없잖아 아쉬운 부분이 네, 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확실히 제일 분명히 제가 블링블링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링블링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스파라이트이고. 아. 얼마나 이있어 이거 사실 쓰면 안 되거든. 내가 맨날 그 이야기하지만. 스파라이트는 이제 원래는 없는 거죠.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조명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혼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정도의 밝기와 이 정도의 색감으로 조명이 나오나? 음두 번째, 이게 지금 실제로주는 건가? 아, 주지 않죠.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도 디스플레이라고 또돼 있거나, 뭐 모델하우스로 전시용품이라고 그, 네, 내놓는다고. 거기서 알파로 이 네. 팬틀이 있잖아요. 네네.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켜져 있다는 그죠? 아니 켜져 있는데도 그러니까 어두워, 켜져 있는데 좀 어둡네. 그러니까 음.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왜왜 음. <웃음> 왜 이렇게 어둡지? 아, 그러니까 음. 특이하게 어둡네요. 그렇구나. 원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라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데 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걸좀 봐야 돼요. 빛의 밝기, 와트수를 네. 계산을 잘 했는지를 봐야 돼요. 빛이 있잖아요. 색온도가 밝기에 대한 개념인데,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 공간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다르거든요. 음, 음.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에서 필요한 와두수가 빛의 세기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그치. 지금 색깔을 보면, 색깔은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거의 주광색이에요. 음. 주광색의 칼란인데 이거 자체가 어둡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는 빛의 세기인 왓두수에 대한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음, 음. 아, 좀 봐지네요. 좀 전문가 서운나요? 아좀좀 예, 아, 예, 해줘 해줘야 되는구나. 아, 해줘. 당연한 얘기를 걸로 뭐 그래. 아유 왜고있었네 그러니까 아, 저기 아, 차세요 네. 알겠어, 어. 알겠어. 자, 주방 들어가 봅시다. 가셔와 칼라 와 장난이 장난이 장난이 근데 이 재밌는 포... 게뭔줄 포... 아, 아세요? 재밌는 토샵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재밌는 게뭔아요 지금 이 칼라를 살리기 위해서 뭘했줄아요 디스플레이를 이런 걸한다 아, 그러네요. 디스플레이를. 아, 소품들을. 디스, 소품들을. 소품들을. 네. 소품들을, 소품들을, 여기 보면. 어 파란 냄비네, 진짜. 굳이, 굳이 파란 냄비를 갖다 놓이 칼라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건 뭐냐면, 이 칼라가 불특증다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어필이 되는 칼라인지는 봐야 된다. 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너무 센줄 아나?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럼 있어요. 차라리 이거를 옵션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 무난한 칼 하나 주고 아 얘를? 얘를 무상 옵션으로 아 무상 선택할 수정으로. 수 있게? 아니 나는 파란색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음. 좀그렇 않나? 그러네요 어, 그러네.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해봤고 네네. 쭉 가지 않고 이렇게 아일랜드 후드 형태의 침리형 넣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일 수있거 아, 그러네요.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가 아, 네.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가 아니. 근데 이거 자체는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는 놓고 보면 예쁘다. 고급스럽게 연출하려고 네, 했던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트렌드에 비춰 봤을 음... 때는 이거 캐천이다 아,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했을 아, 네. 때캐천이다뭐 음... 그런 부분 뭐엔진니어스도 올라가고 하는 거야. 뭐. 근데 일자형 주방 좋잖아요. 30평대 일자형 주방.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뭐 제가 하는 것도 좀흥좀해 주세요. 와, 좋다. <웃음> 이제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네, 방금 네. 이야기한 대로 그 실질적으로 수납 좀 많이 돼 보이는 거죠. 그래, 벽대벽으로 네. 수납 네, 다 되니까 네. 음, 그런 부분 좀 있는데 아일랜드도 어, 아일랜드. 옵션이긴 하지만 네. 네, 있고. 이 정도 보고 안방. 안방 가시죠. 네. 네. 대망의 마스터로. 아, 자 안방 을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어, 내가 돌릴까요? 아 예. 돌려주세요. 자, 알았어요.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천천히 뭐라고? <웃음> 천천히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아, 더 천천히 가.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오. 가고 나가. 자 여기 보면 네, 네. 자 일단은 이제 안방 발코니가 확장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확장을 한 형태로 그렇죠? 보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드레스룸 이쪽 안 쓴다면 여기다 붙박이장을 넣어야 된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거고 바깥으로 확장 다 했단 말이에요. 이폭면에 대한 거는 뭐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는 게 발코니가 없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렇죠. 좋은지 네. 안 좋은지 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네. 음, 이게 이제 옵션으로 드레스룸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고급인지 뭔지는 고급, 모르겠네요. 내가 볼때 고급이야.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판넬이 들어가고 줄포스트 형태의 무빙 되는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하부 고정 식이 아니라 이 음... 보면은 이제 옮길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서랍이나 이런 형태도 조금 고급인 거 같다. 음, 고급인 것 같아요. 그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고급이 아닌 기본일 때는 뭐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다. 아, 어, 우리가 좀 봐야지, 음. 보여지고. 욕실, 그렇지? 부부 욕실. 아, 한빠 부부 욕실은 약간 아. 달마시안 스타일로. 달마시안 올려 <웃음> 달마시안 올려 근데 하부는 달마시안이 아니네요 저 궁금한 게 네. 색을 나눠 놨잖아요 이런 네. 것도 많이 해요 많이 하, 옛날에 많이 하는데 디자인은 네. 뭐 정답이 없으니까 아니, 저, 대표님 취향은? 저는요? 절대 네. 안 합니다 아. 이런 디자인. 아 절대를 붙여요? 99.9% 안 합니다. 있어요 <웃음>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취향이 차인 네. 거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불축적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 선택했을 때 호불호가 없는 제품을 좀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는데, 이런 디자인은 분명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성품이니까. 최대한 많은 대중에게. 어, 어, 어, 기성품이라기보다, 네. 어,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갈린 걸로 대중한테 상품을 내놓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선택에 어, 폭이 좀줄 수가 있다. 음... 약간 그 개념인 거죠. 맞죠? 저는 이런 게,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싫은 게, 이거 네. 저, 지금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하부의 라인과, 여기 네. 올라갔죠? 여기 선반 들어갔죠? 다시 밑으로 내려왔죠? 이런 것들이. 아. 이게 너무 안예쁜 거예요, 이게. 아... 차라리 그럼 여기다 이게 맞추던가. 불편하시구나. 불편해요. 아...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견입니다. 네. 자, 네. <웃음> 공용 욕실 자막 처리. 씨? <웃음> 어, 공유 씨. 공유 씨 보지, 봤나요? 예, 네, 아, 보자고요, 보자고요. 아, 보자고요. 네, 괜찮으세요? 네. <웃음> 어, 여기, <웃음> 저, 아, 여기, 여기 달마시아야 있네. 아, 여기는 네. 근데, 여기도 봐요. 기존은 똑같아요. 지금 보면 아, 하부 쪽으로. 쪽에, 어. 하부 쪽에 있는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이 올라가고 가는 거는 기존은 똑같은데, 네. 지금 여기도 보면, 요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요렇게 해서, 어 그렇죠. 여기도 보면 하부 쪽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음.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맞다 안 맞다라는 걸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다만 음. 실질적으로 이런 디자인들이 대중한테 얼마나 어필이 되느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음.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저는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자꾸 눈에 거슬리냐면 여기 타일, 여기 타일, 여기 타일, 여기 타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서한 공간에서 지금 타일의 종류가 네 개가 나오는 거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또이 라인들도 안 맞지 여기 있는 선바스 자체도 두껍지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만해라는 얘기잖아 <웃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웃음> 아 눈치가 많이 빨라지셨네 뭐라고? <웃음> 눈이 눈아 안고 그래가지고 나를 자꾸 나를 나를, 나를 자, 아무튼 이렇게, 네네, 아 네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오늘 정말 좀 가볍게 한번 네네. 또 다른 방식으로 네네. 스튜디오 형태도 세팅도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다른 바꿔, 형태로 봤고, 내용도 네. 좀 약간 조금 약간 좀, 좀 정말 좀 임팩트 있게 좀줄어봤는데 네. 네. 이럴 수도 있어. 뭐냐면, 우리 본 시청자들이 아, 왜 이렇게 솔렁솔렁해? 아, 이럴 수도 있어. 또. 아니, 근데 중요한 포인트도 다 짚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다른 생각에? <웃음> 아, 아니, 자, 그런데 그, 그런 분이 생각해. 뭐냐면, 우리 또 영상을 보시고, 아, 그전 영상이 나요. 또는 뭐, 어, 이 영상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아, 피드백을 어,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아, 고객과 함께하는 뉴빌 채널 거, 뭔 소리야 아, <웃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고객이야 시청자와 아이. 함께하는 사측 채널 뭐라는 거야 아, <웃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댓글 남겨주시면 네네네.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해서 네. 더 좋은 이제, 영상을 네. 위한 기획에 쓰는 그렇죠. 네. 네. 거죠 음, 그렇게 네. 좀 정리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인테리어 전문가 뮤비들 TV 남기혁 대표님과 음. 함께 살펴봤고요.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I become lost in their spell.